끌고와 끌고와 내 설치하고 있을게. 인체 공학적 설 h i s k e y Okay, okay, okay. Incheck, w a 뭐야 s of s a l g e r 야 Yogi d a g a d 이야 a n a s u l t a 말이 없어 나 명심. 어, 채. 오 채. 와 절대 피안 달아. 오 절대 회복해 절대 회복해. <웃음> 아우. 죽을듯 죽네. 우 와, 루루아프다. 와, 지금 다 딸핀데. 가자. 바봐이 오케이. 복수했다. <웃음> 야 근데 애니가 내 자리를 뺏었는데? 가? 가? 언제 뺐어요, 도대체? 죽겠다 이거 아이 어샤코빙이아 저건 초코빙인데 어 오쉣 하하하하하하 살에 걸렸다 이다가 살에 걸리샤코팝니다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웃음> 오. 오케이, 친구들, 내가 해냈어보 오, 버야 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 하! 아까. 근데 진짜 존 빨라. 아! 잡았다. 죽여버려 오케이. 와 자꾸 짱 재밌다 오 뭐야 절대 안되죠 개네 임피가 두개나는걸요 <웃음> 임피가 <웃음> 두개나왔는걸요한야왜냐 <웃음> 냐야야 야, 어, 야. 무슨, 무슨 소리? 웃어? 웃어? 네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무슨 잖아잖아냐 뭐야? 가그래하 자리 살아의 창아 여기는 나의 홈그라운드다. 며칠 전까지는 어린들의 홈이었겠지만 이젠 나의 홈이다 이 말이지. 어안 어, 어, 어. 되지. 어. 와 뭐야. 이거는 마이켄이요 어? 끝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코타입니다 조금 억울해서 더빙을 추가했습니다 아니 이번 우루프랜덤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켜고 우루프 샤크 두 판으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샤크가 픽되기 기도하면서 게임을 돌리다가 2시간 30여분이 지나고 드디어 샤크를 잡고 매우 살렸습니다 쓰레쉬도 한판 했긴 했는데 오 어, 샤크 있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드디어 샤크 됐다 아, 이거 샤코 뽑으려고 몇 시간을 존보했냐 2시간 30분을 존보했네 아, 미쳤네, 진짜. 아, 해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번 판은 수학을 들고 해보자, 그러면. 아, 드디어 하는구나, 드디어. 드디어 하는구만. 이 설렘이 게임 안에서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니, 솔직히 초반엔 재밌었어요. <웃음>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웃음> 인체공학적 설계입니다. 어. 오! 어, 정말 무서운걸! 야! 정말 무서운걸! 세상에서 <웃음> 음, 정말 무서웠는걸! 이땐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즐겁네. 허게이 터졌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뒤에 뭔 일일까? 야큐큐큐큐큐큐큐켜켜키켜켜켜켜켜켜켜켜켜이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켜 몇분도 아니지 몇시간인데 2시간 30분동안 존버해가지고 10분밖에 못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니 바텀 이게 딜량이 둘이 합쳐봐야 야 이야... 그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하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